판타지 장르의 성서라고 불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역사상 최고의 판타지라고 불리는 작품 반지의 제왕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ip인 만큼 성공적인 실사 영화화는 물론 게임으로도 많이 출시되긴 하였죠 그러나 2014년에 고티를 받았던 미드러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거나 보드게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흥행한 작품인 미드러스도 물론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을 이용한 작품이지만 영화 호빗과 반지의 제왕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스토리다보니 아무래도 영화뽕이 좀 있는 팬들에게는 다소 뽕빨이 조금 아쉬운 작품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아쉬운 팬심을 달래기 위한 게임이 있으니 바로 독일의 대달릭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중인 반지의 제왕 골룸입니다 지난 2020년 처음 티저 트레일러를 공개한 액션 어드벤처인 이 게임은 사우론의 군대에게 끌려가 모르도르의 바라뚜르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골룸이 사우론의 군대를 피해 성을 탈출하는 배경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골룸의 개인적인 서사를 음미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탐험과 이동이 주가 되는 어드벤처 게임이다 보니 호쾌하게 적들을 썰어 제끼기 보단 벽을 짚고 오르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플레이가 주가 되는데요 주인공이 골룸인 만큼 전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적들과 전면전은 펼칠 수 없지만 때때론 은밀하게 이동하여 적들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플레이어는 맵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적들을 따돌리기 위한 돌멩이나 치유할 수 있는 음식들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런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선택지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탐험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캐릭터가 골룸과 스미골로 분열된 인격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플레이어는 게임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도덕적인 선택지에 따라서 골룸의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데모를 플레이해본 웹진에 따르면 이는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에 따른 내부 갈등을 그려낸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이 캐릭터가 골룸이 될지 스미골이 될지는 전적으로 플레이어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죠 플레이어는 적들을 제압할지 몰래 지나갈지와 같은 여러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플레이어의 선택은 앞서 설명한 성격의 형성뿐만이 아니라 몇몇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게임 플레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비효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죠 데모플레이를 기준으로 게임플레이 도중 그레시너그라는 난쟁이를 만나 동료로 삼을 수 있는데 이 난쟁이의 체력과 크기가 증가하면 장애물을 돌파할 수도 있으며 역으로 그레시너그가 안전하게 적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림자가 진 곳으로 안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반지의 제왕 영화에 나오는 레골라스 아라곤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지의 제왕 원작 속에 등장하는 각종 인물들이 등장하여 골룸과 함께 모험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게임을 제작중인 회사는 대달릭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주력으로 제작했던 게임들은 대부분 포인트 앤 클릭 장르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게 좋은 말로 하면 가볍고 캐주얼한 어드벤처 게임인데 쉽게 설명하면 플래시 게임의 방탈출과 같은 방식의 게임들이죠 이러다보니 그렇게 큰 규모의 게임은 제작해본 적은 없지만 게임의 장르가 장르인만큼 게임의 스토리텔링력과 플레이어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숨겨진 포인트나 아이템을 구성하는 능력 자체는 꽤나 출중하다고 평가받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거의 처음으로 도전하는 대형 게임에 ip 또한 대형 ip이다 보니 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꽤나 흥미로운 플롯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스토리가 중점이 되어 소소하고 복잡한 플레이가 요구되는 만큼 반지의 제왕 스토리를 정말 사랑하는 덕후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선 반지의 제왕이 종교급으로 취급받는 작품인 만큼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반지의 제왕 찐덕후들을 위한 게임인 더 로더 오브 더 링스 골룸은 2022년에 출시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팬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